<laughs> no! Don't do it! No! No! Don't! No. <laughs> ah! Come on. No! o h a o m e a n Come on! Don't do it! <laughs> 딥타크 복장으로 투기장 5연승, 딥타크 복장으로 닥소 3, 1회차? 5연승? 거절하기 너무 큰돈이군. 아... 어쩔 수 없나. 그것을 꺼낼 때가 된 건가. 어, 이봐 판매 나와보시게. 내가 할 테니까. 아, 극혐 이네 무슨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않아? 렉도 심한데, 이거? 어? <웃음> 뭐야? 승리? 아니죠, 이걸로 승리라고 치면 안 되지. 만들어지지. <웃음> 옛날에 판매은 죽었어. 그런 자가 있었지. 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는 자가 있었지. 이제는 아니야. 이제는 아니야. 아니야. 이연승 아니에요. 제가 한번 이긴 거야. 아까 그 튕긴 거는 그거는 뭐 논의지. 물론 그 사람의 램법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. 근데 하도 엘리닝 서버가 너무 안 좋으니까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많아. 짤짜리가. 이쯤 되면 펠링 컴퓨터가. 그런가? 응. 내가 컴퓨터가 문젠가? 참 알다고도 모르겠다. 오오! 휴! 뭐야 이건? 이 자식 채찍을 들다니 감히 감히 채찍을 들다니 나의 올컬러 기술을 보여주마. 여기서 결판을 내자. 이 자식, 어? 이제 이거. 어. 오... 어. <웃음> 오... 채찍의 왕자 왕자가 위협 위협될 뻔했다. <웃음> 아, 열 받네 진짜 저볼 때마다. 아이씨, <웃음> 저걸 꺼냈네. <웃음> 그렇지 일부러 딜레이 좋지 내가. 아, 감사합니다. 빨리 본무기 꺼내십시오. 아, 본무기 꺼냈네. <웃음> 본무기 꺼냈네. <웃음> 아주 쉽지가 않죠. 하지만 제가 PvP를 많이 봤었죠. 당신의 공격 패턴. 시변성이야? <웃음> 에이, 나 시변성은 좀 그렇지. 힘들지 않을까? 아니, 이 자식 불사백을를 바로 꺼낸다니불사백을를 <웃음> 바로 꺼낸다니 <웃음> 당신이 진 유, 이유 수라 루트를 탔기 때문이다 솔직히 용의 귀환이나 기본 엔딩 탔으면 내가 졌다 <웃음> 뭘 쓰시겠다? <웃음> 나도 <웃음> 나도, <웃음> 나도 <웃음> 소3는 어쩔 때 회차 돌때 아는 분 있냐고요? 아 그거 제 마, 마음이에요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아 아하 어? 오 이거 되네? 나안될줄 알았는데 이거, 아 되는구나 이거. <�mumbles> 아! 저거 점프해서 안 되나? 근데 옆으로 피해서 맞은 건가? 아, PTSD 온다. <웃음> <Ow>. <quier worldilà> <례 shots> 아, <Meyer> 아, 아, 그만, 야. 그만. <웃음> 열받네, 페플. <맥불. 웃음> 이 자식 나를 재워서 어떻게 할 셈이지? <웃음> 아, 씨, 내가 밀리네. <웃음> 장군님 만세. 역시 라단 장군님. 으, <웃음> 으. 낭만으로 싸우겠다. 가오가 몸을 지배한다 아, 그그 거리 조절이 힘들어. 아 딜레이 줬어 바로 찍을 줄 알고 미리 굴렀는데 아아 아 이렇게 자극을 주겠다 아 알겠습니다 인사하지마 빨리 칼집 넣어 이 자식어 <웃음> 그렇지 아 와, 잠깐, 이거, 범위를 이렇 이거, 어 이거, 이거, 이랬 이거, 치를 하는 사람 이거, 못봤으니까 한번거 이거, 해서많 이거, 이 <웃음> 아, 아리 <빨리> 불에 타라고! 이거, 이거, 이거, 이 <웃음> 빨리 물에 <불에> 타라고 <웃음> 아 겁나 느리네